춤과 벌면 페인트 벨을 주머로 더 나은 내일을 그려보세요. 안녕, 저의 이름은 호민이고요. 네, 원래 이게 this is me, 이것은 나예요 라는 거잖아요. 네, 벽화 앞에 있는 저예요, 이런 의미인데 사실 그보다는 네, 이 음. 바로 벽화 앞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이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벽화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인 예, 자, in front of는 뭐 앞에 라는 뜻이고 날개들은 예쁘죠. 그렇지 않은가요? 부가 의문만비동사가 들어 가지고 도빙 주는 대명사로 받아야 됩니다. 나의 피플은 어, 액제티 픽처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예, 벽화 앞에서 사진 찍기 를 좋아해요. 여기는 요 날개 요 천사 날개 있는 거 하나니까 그렇지만 예, 일반적으로 여러 개가 있으니 복수가 된 거고요. Take picture 주도 역시 사진을 찍다 수고인데 take a picture 해도 되고 take pictures. 그쯤 예. make our neighbors bright and new. 예, 요새 데이는 앞에 있는 wall paintings를 가리키고 그 벽화들은 자 m a k 동사 잘 봐둬야 돼. 우리 낡은 오래된 이웃 주변을 되게 밝고 새롭게 해줍니다. 어떤 상태로 만들어주는 건데 예, 이게 목적 아니 이게 목적어고요. 예, 이게 목적 보호를 쓰인 거지. 형용사가 보호를 쓰인 형태예요, 지금. 그래서, 목적어 뒤에, brightly, 목적보호로 올수 없어요. 예. 우선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형용사만 된다. 보거하 알아두고요. 음, 지난달에, 네, 바을을 방문할 때 여수에 있는 벽화가 있는. w e t h oil paintings는 앞에 village를 꾸며주는 이제 형용사처럼 쓰인 전치사 구인데 중요한 건 last는 과거니까 visited 과거로 써야 되죠 예 여수에 벽화가 있는 마을을 갔었대 예, we have visited 하면 안됩니다 음. 현지활로 혹시나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또 찍었겠죠 사진 찍고 있다가 있는 동안 뭐 when 같은 거예요 빛한줄기가내 머리에서 쳤다 이 말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I had a good idea 이런 거죠. 근데 네,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아 내가 학교에 스쿨 h o o art club 내가 미술 동아리에 있으니 자 why don't we 뭐 하는 건 어떨까 어, 이런 벽화를 like this 이와 같은 예 l i 는 전치사니까 이런 벽화를 그려볼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이 아이디어를 이 아이디어는 바로 앞에 있는 내용 이런 벽화를 그려보는 거 그래서 다음 음, 동아리 회의에서, d e a this i next club meeting. Next club meeting. This is the idea. This i 이 the idea. This is the i 그 e 을이디어 s is 을그 e idea. This is t 이 그래서 그걸 해야 하니까 이제 뭘 하, 했냐면 찾아본 거죠. 여기저기 어친 펀트 프로젝트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10대 자원봉사 그 프로젝트라는 거죠. 10대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발견을 했어. 또 프로젝트는 뭐 하는 것이었냐 하면요. 예. 뭐 하는 것이냐면 to do, 그, a 어어어어 uh, painting을 그리는 어어어어그어니까 벽화를 그리는 거어어두 라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t 어어어 a 어 to d o a wall p a i n t i n g 어어어 a 어어어어 e 어어 e 어어 t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리고 이주 2주, 2주 후, 우리 클럽은 발탁이 됐어서택택이어서혔혔어 됐어, 예, select 단데요 이게 지금 수동태로 표현이돼야 맞죠. 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클럽이, 뽑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겠죠, g 아 그리는 일을 하겠죠. 자 e t your c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두십 e 다